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복학 신청 영상입니다. 엄청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복학 신청 영상이고요. 제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2학기 휴학을 했는데 어 이제 복학할 때가 된것 같아가지고 복학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통합 사이트 들어가서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원래 저번에 휴학했을때는 연장을 할것 같았는데 연장을 안해도 될것 같아서 음. 아 신기하다 이게 복학 신청을 못하면 은어 제적이 된대요 꼭 해야겠죠? 제적되면 안되니까 어.. 음... 복학한 다음에 등록을.. 맞아, 그 다음에 등록금을 내야 된다고? 네. 오늘부터.. 복학 신청 기간인데 또 이게 오늘부터 희망 과목 시간표 희망 과목 담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 승인이 나야 그걸 할수 있으니까 빨리 해보겠습니다 음 휴학을 더 하고 싶지만 <웃음> 복학을 할 거고 이게 뭐지 변동 기간? 그냥 이거 있죠? 오, 엄청 쉽네? 어, 뭐야? 이게 됐네. 네. <웃음> 이렇게 복학 신청을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승인이 되면 어, 희망과목 담아서 열심히 다녀봐야죠.